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? 어? 전투훈련? 됐다 됐다 이거는 전투훈련 오공을 하겠습니다 는 피바라기랑 일단 피바라기 하나는 챙겨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가고일을 하나 만들어줍시다 오 나이스 오 전사 이렇게 하고, 사레벨에 레오나 올리면 깔끔하겠네요. 아니, 이건 뭐야, 너. 오, 내껀디. 너 이따 꼭 뱉어라. 희바라기 먼저 갑시다. 아니, 연네는왜 키를 3개나 먹은 거야? 아니, 메인이 내가 키를 하나밖에 못 먹고 말이야. 이런게 어딨어. <웃음> 아니, 우리 요네 왜 이렇게 스택 잘 쌓아? <웃음> 근본이 있네요. 근본이 아이스 자판 안 치고 천천히 합시다. 어, 경량급 이건 무조건 경량급이죠. 50에 요네켈인데 이거 선택 안할 이유가 없다. 이거야. 근데 이게 나은데 이렇게 하고. 나 서스 대신에 넣을 걸 생각해봅시다 아니 이 친구 너오군 계속 쓸 거야? <웃음> 아니 지금 얘가 꽃배기에서 나온 김에 송을 뽑겠다 이건 거 같은데 아주 마음에 안 드는구만 이 자식 죽여 가짜 오공 죽여 연애도 모으고 있네요 이 친구 하지만 병본 연애는 나라고 <웃음> 우리 요네, 근데, 진짜 일 잘한다. 아, 이거, 오공댁인데? 아니, <웃음> 아, 요네댁이라는데요? 어, 전서. 얍. 아, 이거, 이겼으면 이잔데. 아이고, 이럴 줄 알았으면 사파를 그냥 칠까 그랬나? <웃음> 아, 생각보다 잘 안나오네요 아우 세다 일단 어네 뗍니다 선 죽어 나이스 네 오공 캐리하고 있습니다 레오나 오공 요네 삼성 찍고 업을 밉시다 요네 요네 오공 하나 잠시만 요네도 하나 남았네? 아이아 <웃음> 하필 레오나야 아이 모르겠다 오연포? 아니 어떻게 오옹이랑 요네랑 레오나랑 똑같이냐고 나오 <웃음> 이거 맞아? 아니 판테온 살기 싫어서 급하게 업을 눌렸는데 이거 맞아? <웃음> 어, 뭐 25%면 뭐 오옹 알아서 좋겠죠? 일단은, 셉니다. 이거, 이제, 올라프가 나와주면 되겠네요. 아, 딱히 끌리는 게 없다. 용은 자리가 없고, 기계, 기계 전문가는 지금 좀 애매한데? 초월을 그냥 먹겠습니다. <웃음> 아니, 요네가 <연예가> 먼저 떴어. <웃음> 나와라. 나이스 올라프 퍼블 괜히 눌렸나? 사실 금방 붙을 줄 알았는데 <웃음> 어우 머쓱하네유 이거는 태블망 만들고 근데 왜 요네가 먼저 삼성이 뜨냐고 <웃음> 아 정말 템 빼주고 싶네 이거 뭐한팀아닙니까 <웃음> 알아서 나오겠지 뭐 25% 확률이면 솔직히 알아서 나와주지 않을까요? <웃음> 네, 저기는 야수도 있고, 지금 아이 뭐 어때? 오공이 해주겠지. 죽일 읽어나가. 아, 근데 이 절... 어, 나이스... 아, 뭐야? <웃음> 방금 뚝배기 진짜 깨버렸다. 에불만 <웃음> 네, 아, 이런 먹기 싫은데, 뭐먹으를 만들까? 그냥... 아니, 얘가 먼저 이성이 붙었어? 피하려니까 나오네요 이 친구 음, 음. 아니 근데 얘 치감도 있고 얘도 팬건데자 가보자 삼성고공 디자인 기적이기 디자인 나는 경량급의 전투훈련으로 엄청 통장한 엉꽁이라고 어? 방템 없어도 되려나? 투캐리로 써볼까요? 윈수 거학 연애 주면은 아주 쓱상일 것 같은데 소공을 <웃음> 거학을 주고 연애한테는 윈수만 줍시다. 아이 티미 별로였나? <웃음> 근데 어떻게 시너지는 참 깔끔하네요. <웃음> 다음에 하면 레오나랑 브라움이랑 같이 삼성작하면. 어 많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물론 <웃음> 뭐 창고 터지는 건 네, 운이 좋아야 할것 같고 치감이 아, 없는 게 지금 조금 아쉽네요 누가? 기저와 한방에 뭐야? 아 파멸이 돌약인 줄 알았네 아니 유티장대라 여기 반마저가 엄청 높은데 속박임으로 방마저값 챙겨놨죠, 제가. 이제 네, 추월까지 서지면서 나이스. 템을, 아, 태블망을 먹는 게 좋겠네요. 지금 치감이 없어서. 야미. 솔직히 방템, 방태온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일단은 브라운 줘봅시다. 안테온은 나중에 주고. 여기 허끈한 포병에. 아, 근데. 어, 아직 스웨인이 입성이라 일단은 저는 그냥 울선병작 보고 끝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와? 아펠리우스 뭐야 이거 거 뚝배기 깨버려 하임 일어나! 아이와 나이스 아 어, 기절해서 당황했네요 근데 덱 진짜 괜찮지 않나요? 악마적각을 속삭임으로 챙기고 수호자로 탱킹까지 아이, <웃음> 아이, 많이 센데요 이거. 아이고 왜안 죽어? 뭐어 <웃음> <죽어>. 와, 아? <웃음> 네 보내줍니다. 와 공격력 7 1진가 와우 와우. 아니 근데 쇼진을 줄 데가 없는데. 브라운템을 옮겨주고 소라카한테 쇼진을 줍시다. 산태원한테 탱템 3개 다 주고 아 근데 여기도 규정되네요. 어우 진짜 속삭임 없었으면 끔찍했겠다. 와우 드디어 <웃음> 야스오 넣을 데 없나? 근데 소라카 대신에 신비술사 넣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. 나이스 이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석고 3세틀 먹었네 아리비 3개를 얹어놨습니다 어 닐라 날라다니는 것봐 오공아 찍어 아이 잡았다 연 어어 어 풀렸어 여기가 1등인데요 사실 딜보다는 지금 버티는 게더 필요한데 <웃음> 아, 이 뭐, 상여자식으로 딜템 꾸겨넣기 해봅시다. 아니, 솜삼성? 아니, 이게 몇 번째요? 근데 진짜 제가, 제가 찍은 것까지 하면 솜삼성을 거의 한네 번은 본것 같은데. 이 코삼성, 상코삼성보다 많이 봤어. 뭐, 허코패시브. 솜삼성이 지킵니다. 뭐, 약간 이런 느낌? 와. 이 <웃음> 서로 비절한것 봐, 이거. 맞기는 안돼있마뭐 그래도 아펠리오스, 세긴 하다. 왜 판테온이 안 뜨냐. 알려줘. 야, 와 터지는 것 봐. 아니 뭐 올라프 삼성으로 뭘하겠냐면은자 <웃음> 성장을 얼마나 했는지 봅시다 81총 공격력 81 증가 그러면 키를 61개 냈고 우리 요네는 45킬을 냈습니다 지크 지크 뭐신비줄사 중요합니까 그냥 한방에 터지는데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마야. 자, 이렇게, 어, 전톨령 경량급 오공으로 2등 했습니다.